그것이. 아니, 앞에서 자꾸 보니까 그 선생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서해가지고 그렇지, 그렇지... 교수님, 안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라. 다른 분들 다때다더 물었다고 자기가... 잘했지 않울고 그랬더니 어, 제일 잘했다고 <웃음> 그러시더라고. <웃음> 아무튼 안할것 같아 아, 괜히 해가지고. 신 아, 아니 오늘 네명인가 온대요. 어내 앞에 시운하게 가고. the mm -hmm. woman